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 살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올해 좀 목표가 네네. 있으신가요? 이제 새새 얼마 목표요? 전에? 네. 잘 불리는 거? <웃음> <웃음> 무당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어. 손님 많고 어. 어 유명해지는 거? 어. 개인적... <웃음> 너무 욕심인가요? <웃음> <웃음> 네, 그거 뭐그 일적인 거, 뭐, 개인적인 것도 있으신가요? 개인적인거요 저는 어, 지금 기도터 저만의 이제 기도터를 네.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 기도터를 응. 만든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지역 물가 있는 쪽에다가 네, 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저 혼, 그러니까 기도터라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무속인들이 다 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신다, 신당이 아니라 기도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지금 네. 어디 지역이 조, 좀 좋은 좋은 데를. 저는 지금 있어요. 남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남해 가 뭔가 기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나요? 기운이 그렇다기보다도 거기가 그냥 기도할 데가 없더라고요. 남해 쪽은. 아, 기도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만의 또 기도터를 지금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거 뭐다 하시면은 사진 음. 주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사진 한번 가져왔어요. 네, 네. 네, 불러주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아 웃습니다. 유생이 나는데 가오로고 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어 여기 어 언니야는 여기 이모야는 이렇게 보니까 결혼 안한 걸로 나와요 응. 어, 결혼 안 했다 그래 근데 이 사주가 있잖아요 예술도 해야 돼 그림이도 이렇게 막 그려야 되고요 이 사주가요 예술 이쪽으로도 뛰어나고요 그래. 춤도 잘 치고요 춤춤 춤. 어...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 이 언니야는요 네.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어... 그래서 어 내가 보니까 이 언니야가 근데 이 언니야 보니까 배가 고파 왜요? 응이 언니야 이렇게 보니까는 많이 굶었다 그래 어떤 걸좀 굶은 거예요? 몰라 이렇게 어, 맘마야를 못 먹게 했나봐 어... 맘마야 못 어... 먹게 했나봐 삐딱 말랐죠? 관리 때문에? 응 관리 때문에도 그렇고 어... 밥 이렇게 자기 맘마야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래갖고 어... 이 엄마가 야 관리 많이 했대 그렇게 해서 아 음, 음. 그럼 뭐 이분 왜 그럼 결혼을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이 언니아는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자주구요 누구한테 간섭 당하는 거 싫어해요 음. 음.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 아,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싫어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었다 그래요 연애 경험이 없었대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이 언니아는요 어, 남자애 만나도 오래오래 못 가요 오래오래 못 가요. 오래오래 못 가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남자, 남자 있지면요. 되게 귀찮아요. 이 언니는요, 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치마 둘러 여자고 남자 직성이 강해갖고요. 되게 탈탈해요. 응. 음. 그리고 밥도 못 해, 이 엄마는. 이 언니야는 밥을 못 해. 그게 그래, 귀찮아. 누구한테 이렇게 뭐 해주고, 이렇게 뭐 찌개 같은 거 끓여주고 이런 거못 해, 이 언니는. 그건 올해는 좀 어떨까요, 이분? 결혼 못해. 근데 이 언니야 있잖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힘들었다 그래. 사람들 어... 때문에 많이 많이 힘들었대. 응. 어, 뭔가 사람들이 뭔가 괴롭혔네, 이분은? 아니, 사람들이 뒤통수 쳤대. 어... 뒤통수 쳐갖고, 어, 이렇게 보니까, 음. 이 엄마야가 속앓이 많이 해야 된대, 사람이한테. 그리고, 돈이야도 한 개도 없죠? 돈이 없어요? 돈이야가 한 개도 없죠? 어, 왜 돈이야? 없 있잖아, 없을까요? 있잖아. 올해, 내년에 간제주 들었다 그래. 아, 간제수가. 음. 근데 왜 돈이 없을까요? 활동, 뭐, 이 정도 나이에 활동을 좀 오래 했을까? 했는데 몰라. 이렇게 제이 사람이한테 뒤통수 맞았다 그래. 음. 돈이한 개도 없다 그래. 한 개도 못 받았다 그래. 누가 이 사람은 어. 뒤통수를 친거네요 응. 그래갖고 이 엄마가 야 진짜 착해서 그 백침이 있죠 백침이 같아 백침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상처 많이 받았죠 사담들한테 응. 맨날 해놓고 좋은 소리 한 개도 못 들었죠 그럼 현재 상태는 좀 어떨까요 그래도 다시 복귀해서요 다시 응. 처음 근데 옛날처럼 활동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니까 연예인이에요. 어, 맞아요. 응, 맞아요. 연예인이에요. 네. 근데 여기 더 끼도 많아요. 이 엄마는 춤도 잘춰요이 언니하는요, 어, 춤 엄청 잘춰요 어, 어. 그런데 그걸로 유명해요. 어. 춤잘 추는 걸로 유명이 딱 그래요. 음. 올해 그러면 이렇게 춤추는 걸로 했나 보네요. 이...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걸로 먹고 살았다 그래요. 오.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그래요. 아, 그 응. 정도로 응. 앞으로는요. 그리고 잠깐 뜸했어요. 활동이 뜸했어요. 잠깐 뜸했다가 다시 어 조금 이렇게 다시 비춰지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 다시 활동은 힘들다 그래요 아이고, 응, 뭔가 몸몸 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돈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다 내려놓고 다 귀찮아요. 이제 어... 그런 거 보니까요. 음, 어... 응, 다 이제 싫어요. 돈이야 때문에도 짜증이 나고요. 의욕이 없자요. 음, 응. 아 아까 선생님이 금전이 좀 없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도 없어요. 이번 여기야 돈이 없는 게 아니라요. 돈이야가 뒤통수 맞아서 믿었던 사람들이 돈다 빼 뜨러 갔죠요. 음, 어. 그럼 돈이 앞으로도 없어요? 아니 있죠, 있죠. 근데 여기가 돈 관리 잘해야 돼요. 음,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거 관리만 잘하면 근데 노후까지 잘 먹고 살까요? 돈이 아예 뭐 노후까지는 어, 없는 게 아닌데요. 네. 이 엄마는요, 네.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아이고. 사람 믿어서 그래요, 사람. 너무 착해서. 기가 팔랑기예요, 기가 팔랑기예요, 팔랑기. 음. 사람이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럴 거예요 이엄마에는요또 아, 당해요 또 당해요 아유 안타깝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 옛날 가수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가수요? <웃음> 가수? 가수? 옛날에 가수면 뭐 제시된 뭐에이 아니면 어. 뭐 소방, 소방차 옛날에 맞아. 소방차 이런 거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맞아요 옛날에 네네. 엄청 유명했던 가수예요 김한선씨 아, 김한선 아, 김... 김한선 <웃음> 아 네네네. 김한선씨 네네. 김한선 아 그래요 김그선씨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아요아아요아그거요는그는 사람 맞아요아아요아그네네김선씨아아 초창기에 네. 이모한테 돈을 뜯겼어요. 아 그래요? 이게 매니저를 이모가 했는데 오. 음원 정산이 응. 13년 동안 영원. 응. 병원... 아 그래요? 김한선씨가 돈을 한 푼도 안줬대요 아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 그렇게 이제 이모가 그렇게 하다가 음, 음.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안하는데 그 초창기 때 음. 13년 동안 그래서 음한정산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어머.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봐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최근에 이승기씨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김한선씨도 이런 일이 있으셨는데 네. 아니 어떻게 저는 제 생... 상, 그 뭐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거든고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김... 노예처럼 그러니까요. 일만 시킨 거 아니에요? <웃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근데 김한석 씨가 왜 그러면 그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탑스타인데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그또 어떻게 보면 또 이모다 보니까 또 신고하기가 좀 그러지 않을까요? 어... 그래도 너무 하나도 그렇죠? 못 받았다고 하니까 본인이 분명히 탑스타데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거를 어... 이모가 관리를 했으니까 이모 믿고 그냥 준 거죠. 어... 그러면서 뭐 이거 달라고 뭐 명세서를 나한테 줘라 어... 이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안 했으니까 몰라 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지금까지도 음. 아... 아니 이제 이제 알게 된 이제는 거죠. 이제 알고, 알고. 그 전에는 어... 아예 의심을 안 했던 거지 어... 가족이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 네. 그때 당시에도 이모가 막 관리를 미친 듯이 시켰대요. 너무 심할 정도로. 음. 그래서 김한수 씨가 지금도 그런 몸매를 막 유지를 하시는데 네네. 건강에 뭐 문제는 없어 보이세요? 제가 볼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음. 뭐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앞으로도 거죠? 크게 음. 뭐 예를 들어서 병마가 들었거나 병원에 누워 있거나 네네네네. 뭐 이런 수는 제가 볼때 없는 것 같아요. 유지는. 네네네. 않겠구나. 네네. 그러면 이성 문제 조금만 여쭤볼게요. 이성이요? 네네. 결혼을 선생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이 사람 독신주의자야. 아 그래? 응. 독신 안한 거야, 못한 거야? <웃음> 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남자한테 피해를 주기 싫은 거야. 어, 이 사람은 어. 왜냐면 뭐 구속하는 것도 싫어하고 네. 뭐 남자한테 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싫고 네. 쉽게 얘기하면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피해를 받는 것보다 남한테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어. 이제 피해를 주기 싫어서. 제가 볼 때는 남자를 좀 만나긴 만났겠지. 근데 영어, 영, 연애 경험, 이 그래.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혼자 사실. 이 사람은 외로운 사주예요. 어. 음, 원래는 이 사주가 남편의 그늘이 없어. 아이고. 음, 그리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그런 외로운 사주들은 좀 남자가 좀잘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안 붙죠. 아. 붙어도 오래 못 가죠. 아, 근데 그게 김한선 씨가 그런 사주. 그런 사주죠. <웃음> <웃음> 아, 진, 진짜, 저는, 저도 이거를 오래 하면서, 네네. 이런 외로운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탑스타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쵸, 안타깝죠. 어, 근데 마치. 자기는 내가 볼 때, 이, 이런 고양, 이제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누구, 뭐, 남한테 막 기대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본인이 네. 이제, 반발, 그러니까 동물 키우면서 그런 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것 같아, 어. 이 사람이. 쪽으로 한다. 그런 쪽으로. 그거 하나만 더 직접해. 금전이 그 네. 네. 이게 뭔가 사람 그 사주에도 금전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네. 돈이 있다가도 한 방에 날라가는 사주예요. 아, 어, 한 방에 딱 털어먹거나 음. 아니면 인간으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도 음. 그냥 줬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주. 빌려줘도 못 받는, 못 받는 사주. 못받 아. 내가 그냥 준 거야, 그냥. 그 사람을. 줬다고 생각해야 돼. 받으려면 골 아파. 좋은 게 진짜. <웃음> 초하루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적인지는 사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 사주가 이 초하루생이면 굉장히 센 사주지, 여자 사주로는. 아, 음. 왜센 왜 사주인 거예요? 초하루생이면, 은 네. 정, 그러니까. 초하루가 네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여자 사주가 초하루 생이면은 이게 어... 보통 사주가 아니거든 아, 센거죠? 응, 센거죠 오... 그러니까 연예인 이론적으로 풀어먹는 거예요 오... 응. 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심할 나라로? 거는 네. 여기가 올해수 내년수까지는 관제에 휘말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송을 한다든지 오... 아니면 뭐 이렇게 이승기씨처럼 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법적으로 이제 왔다갔다 하거나 네네. 이런 좀 간제 소송에 이렇게 휘말리는 그런 수기 때문에 네네. 어 그쪽으로 조금 자기가 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자기가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멘탈에 어, 멘탈을 좀 부여잡아야 그럴 것 같아요. 멘탈을 좀 이렇게 멘탈을 부여잡아야 본인이 거기에 승소를 하지 안 그러면 왜냐면 증거가 이렇게 딱 없기 음. 때문에 수, 소송을 한다고 해도 좀 법적인 싸움이 굉장히 길어지죠. 아, 음. 알겠습니다. 네. 잘 풀렸으면 좋겠네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